월간 베로니카 미국시장 아직 1거래일 남았는데 오늘 조정장 이야기 하려고 동영상 먼저 찍게 됐어요 하루 남았지만 2월 달에 저도 조정장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시장도 완전히 폭락을 하는 바람에 저도 손실을 냈어요 300만원 지난달에 많이 벌었는데 절반 정도를 내줬죠 이 영화 타짜에서 조승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딴 돈에 반만 가지가 2018년에 또 이때 많이 벌었는데 2월 달에 절반을 날렸죠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1월달에 제가 월간베로니까 동영상 막 찍으면서 저는 보통 2월달에 그리고 9월달에 몸을 살립니다 2월달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정작 저는 조심을 안했죠 또 아,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웃음> 기록하기 이전에도 2월달에는 항상 거의 손실을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 많이 아쉽네요 음, 딴 돈에 반만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웃음> 2월달은 지금 수익률도 마이너스 3.81% 언더퍼폼 했네요 좀 요런 상태고 그리고 종목들 한번 간략하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어떻게 될건지 대충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국내시장 한 160만원 정도 요렇게 손실이 났네요 근데 국내시장 폭락장 이었는데도 선방은 했어요 근데 요거 한방에 다 날라갔네요 기아차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한 75만원 여기서 큰 손실 났네요 10% 와 기아차 쫀심 살아있네요 애플카 안만들어 공시 하자마자 그냥 10%가 그냥 빡 여기 한방에서 다 날라갔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 실적 뒷받침 안되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버렸어요 스퀘어도 정리를 했고 어 저는 이거는 스퀘어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있는 주식이라 저는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재무제표를 보고 제가 실망한 게 있었기 때문에 스퀘어는 더 이상 매수를 다음 분기까지는 안볼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충동구매 했던 c3 ai 이것도 손실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요 이제 성장주들 그리고 실적 받치 안되는 것들 전부 다 버렸어요 애플 이것도 기아차 안 만들어 놓고서는 딱 손실 나고 어, 요, 요 정도로 지금 해외시장 손실이 났네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빅스를 먼저 볼게요 이거 제가 착각했죠 그렇죠 처음에 며칠 전 동영상 찍으면서 어떤 동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했거든요 아 빅스가 안 올라간다 이거는 춤의 기회다 이렇게 얼핏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제 빅스가 급등을 했어요 35% 무려 급등을 했는데 처음에 이번 주 초에 그 빅스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는 급등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장주들은 막 떨어졌는데 은행주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이런 대형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된 거예요. 그래서 빅스가 안 움직였는데 제가 착각했죠.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떨어지면서 시장이 전체 다 떨어지면서 빅스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 작년 9월, 작년 9월 빅스 보면은 한35 대충 지금 마지노선이 38, 38 정도. 제가 지금 노란선을 이렇게 그, 그어놨어요. 그어놨는데 지금 어제까지, 오늘 목요일 장까지 봐서는 빅스 급등했는데 28위에요 아직도. 지금 본격적인 조정장이 왔기 때문에 아직 그냥 빅스로만 본다면 은 아직도 하락 한 방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하락 한 방이 더 남아있다. 한번더 급등을 빅스가 해줘야지 조정장이 마무리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빅스만 봤을 때는 뭐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라도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직, 아직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 한 방이 더 남아있다, 큰 게. 지금 요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나스닥 100차트도 한번 볼게요. 지금 노란선이 60일선이고, 이 연두색, 형광색이 15일선이거든요. 이 구, 작년 9월, 작년 9월 조정장 왔을 때 60일선을 터치하면서, 60일선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죠. 이게 며칠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 정도 60일선 걸쳐서 횡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볼게요 지금 60일선도 이번 또 이번 주에도 지금 터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은 하루, 이틀, 3일 됐어요. 목요일까지 지금 3일째예요 그러면 다음주까지 다음주 다음 한 3, 4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아직 한 방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때, 이때 봐도, 이때 하락장 봐도, 60일 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 한, 한 일주일 거래일? 일주일 거래일, 5거래일, 뭐, 요 정도, 최소 7,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요 정도. 근데 아직, 지금 3일 밖에 안 됐어요. 그쵸? 60일 선에 머물는 게, 아직 3, 4일 정도, 음, 최대한 3, 4일 정도, 지금, 조금 더 하락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조정장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이때 그랬고, 이때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거다. 이거는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정장, 조정장 수준에서 끝난다 하면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처음에, 이번 주 초에, 그, 테슬라가 장중에 한 13% 정도, 11%인가요? 13%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 정도? 이렇게 장중에 폭락을 했다가, 장 후에 다시 복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때, 이때 아크펀드가 진짜 엄청나게, 수익률이 떨어져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ETF를 하는 사람들은 직접 투자, 이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ETF에 맡겨놓은 어느정도 보수적인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ETF가 이렇게, 아크 ETF가 이렇게 폭락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목요일 어제 아직까지도 아크 ETF에서 펀드런이 발생하고 있어요. 로크 같은 경우도 로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발표한 거 로크는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 근데 아크 펀드런이 발생해서 로크까지 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스퀘어 로크 그리고 뭐 어떤 거 있죠 바이두도 있죠 바이두 이런 아크에 편입되 있는 집중적으로 편입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폭락장에서 훨씬 더 다른 종목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충 종목들 대충 다 봐도 아크펀드론이 언제까지 지금 이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아크에서 돈을 다 빼고 있어요 아크에 집중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위험하죠 지금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항공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항공주들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지금 신문 기사가 또 나왔어요 777와이 777이 이번에는 모스코바에서 출발한 건지 도착한 건지 모르겠는데 777또불 났어요. 또 고장 났어요. 이거 그 우리 한국분들도 777 보잉 혹시 항공기 타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타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지금 세번 연속이거든요. 이, 이 모스코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새로 제가 동영상 찍은 이유죠. 어제 동영상 찍은 이유. 처음에 일본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미국 덴버 또 고장 났죠. 파편 터지면서. 그리고 모스코바 오늘 세 번째에요. 세번째 777 계속 고장나고 있어요 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표 직접 만든 거거든요 보여드렸어요 그 항공사 관심 있는 분들 보시라고 지금 델타항공 쪽은 777-200이 없어요 없고 그쵸 지금 777-200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운영사가 유나이티드항공이요 에 이거 금방 회동 못해요 이거 고쳐야지 다시 운항제기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메리칸항공도 777-200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만 지금 메인 항공사 중에서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